자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버전관리 하겠다라고 기색이 알려졌으니까 이제 뭘할 거냐면 이제 파일을 생성해서 그 파일이 버전관리되는 모습을 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 예제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그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한 파일을 만들어서 버전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은 저 파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개의 파일을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상상력으로 생각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현재 디렉토리에 그때 이제 저는 m 이라는 에디터를 쓸 겁니다. 이 에디터는 이런 명령어 시스템에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듣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뭘할 거냐면 f1.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숫자 1을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다가 비이라고 쓰면 빔이라는 프로그램으로 f1.txt라는 파일을 편집하겠다. 생성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엔터.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n이라고 입력하거나 뭐 r이라고 입력하셔도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입력 모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알파벳 i를 누르면 이 하단에 insert라고 하는 것이 떠요. 즉, 여러분이 이제는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숫자 1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숫자 1은 코드라고 상상해 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소스라고 써야겠네요. 소스 1됐죠그 다음에 입력이 끝났으니까 ESC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입력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알파벳 I를 누르고 입력. 타이핑을 하시면 이제 입력이 되고 esc를 눌러서 인서트가 없어지면 이제 다시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차차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콜론, 알파벳 L과 따옴표 사이에 있는 기호죠. 콜론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콜론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Q를 누르면 됩니다. W는 w r i t e 고 Q는 뭐어 Q2겠죠? 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가면서 F1.txt라는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파일이 생성이 됐고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빔 F1.txt를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은 cat F1.txt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f1.txt라는 파일에 source1이라는 내용이 저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는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요런 거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요런 것들은 제가 뭐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은 저랑 똑같지 않아도 무시하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저는 이제 버전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버전관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 먼저 익혀야 될 명령은 status라는 명령입니다 자, 해보죠 git statu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f1.txt라는 파일이 untracked files라고 나옵니다 untracked는 추적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제가 지금 생성한 f1.txt라는 파일은 그 버전관리가 되고 있는 드랙 인 git ft h 안에 존재하지만 제가 이 파일을 기사 테 버전관리를 시작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git은 얘를 무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에게 이거 관리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git add.txt 엔터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이 명령을 실행시키면 아까와는 다르게 f1.txt라는 파일은 new 파일, 새로운 파일이다. 라고 g i 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나오는데 이메시지는 나중에 살펴보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한 파일은 여러분이 add 명령을 통해서 기 i t 에게 명확하게 이걸 추적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하냐면 그냥 자동으로 다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파일이 있고 그 프로젝트를 뭐 개발하거나 뭐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임시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임시로 필요한 파일은 우리가 버전관리를 하면 안 되죠 걔는 포함되면 안 되는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일은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파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기색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하지만 정확한 거죠. 트라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f1.txt라는 파일을 제가 생성을 했고 저 파일을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